꿈꾸는가 아직도 못다하고 저 멀리 노을빛 넘어지는 해 바라보며 잘라 함을 그대 <미데>, 꿈꾸는가 m c 그 꿈을 달란함을 이해하는 몸부림 속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야이죠 m 가 옛날. <몬> <몬> <몬> <몬> 그이요 내가 없을 그